안녕하세요 밸런스 포스처 개발자 김나영입니다 제가 밸런스 포스처를 개발하고 동영상도 올리고 줌 클래스를 개설해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강의도 했었는데요 올린 컨텐츠들을 좀 모아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보고자 책을 썼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네, 책 제목은 목 어깨, 허리, 골반, 살림 밸런스라는 책인데요 교보문고 퍼프를 통해서 출간을 했고요 살리는 밸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책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책과 더불어서 살리는 밸런스 동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서적에 나온 운동들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생동감 있게 전달해드리고 꾸준히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된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의 특징은 시퀀스 따라하기라는 영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책하고 영상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리나 밸런스 책의 구성은 6개의 챕터 부로 에필로그 순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챕터 1은 밸런스 포스처가 만들어진 계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봤고요. 챕터 2부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운동 파트에 들어가시기 전에 맨 뒷장에 있는 부록을 먼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록을 넣은 이유는 이 부록에 있는 용어들을 책에도 그대로 담아서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록을 먼저 읽으시고 운동 파트에 들어가시면 좀더 운동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밸런스 포스처의 조작법, 운동 동작의 설명, 주의사항, 참고사항, 모디피케이션이라는 순화 단계, 배리에이션이라는 발전 단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더 많이 넣으려고 했었고요 그림책 보듯이 좀 가볍게 넘기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리는 밸런스 운동 영상은 동작영상과 시퀀스 따라하기 영상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동작영상은 동작에 대한 설명과 따라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이 동작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거나 아니면 듣기만으로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하나, 하나 구성을 해봤고요 시퀀스 영상은 동작영상들에서 다섯 개 혹은 네개 이렇게 묶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운동을 계속 흐름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시퀀스 영상을 마련해 봤어요 시퀀스 영상을 따라 하실 때도 듣기만으로도 따라 할수 있도록 해봤고요 책을 통해서 동작 영상을 통해서 동작을 좀더잘 익히고 시퀀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분, 15분 동안 운동을 하신다면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홈, 트레이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리는 밸런스 동작 영상과 시퀀스 영상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타필라테스 채널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밸런스 포스처 단체 카톡 들어오셔서 옮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메일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탑필라테스 채널 밸런스 포스터 단체 카톡방 주소는 요 아래 설명문에다가 써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우리 삶의 질은 쫙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밸런스 포스터를 개발하면서 첫 마음이 그래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척추에서 비롯된다 이살린 밸런스 책이, 아이고, <웃음> 이 살리는 밸런스 책이 여러분들의 개인 홈 트레이너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